I m a s walking while I was walking. An Italian doctor later noticed, noticed some of the tourists who visited Pro, Florence, Florence also had strange reactions. 네. 어, 하나의 이탈리아 의사가, 네모, 아, 알아서 이다 네. 하나의 이탈리아 의사가 뒤늦게 알아서 하였어요. 네. 어, 몇몇의, 몇몇의 투어리스트가, 로렌스에 방문했을 때, 네. 어, 매우 강력한, 아, 이번, 네.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네.